I'm o n a o 안녕, 자 원령리 농어촌 문화 예술 체험 마을에 오신 기회를. 안소리세요 체험이 아니고요 제희 고향입니다. <웃음> <웃음> 어디로 내려가요? 여기로 내려가면 되는 겁니까? 아니요 여기 여기 여기로. 아 무서워. 재밌을 <웃음> 것 같아. 예, 아까 해주셨지 이렇게 끼고 신는 거야. 아. 그럼 얘가 선명한 하 시야포 같아. 아. 생각보다 춥네요. 그러게요. <웃음> 좀깊지 응. 생각보다 아까 되게 낮게 봤지 응. 응. 나영씨 건묵지 마세요 네. 네, 제가, 있나? 제가 우리 안전하게 다 착용했기 때문에 박정아씨 배고 왔습니다. 알겠어요? 응. 자라석이, 어떤 것들이, 어떤 친구들이 기다리는지 다시 한번 가볼까요? 얘기해봐. you mm -hmm. 많이 먹지 말아요. 우리 밥먹어야돼요요다 <목소리도> 아, 그 응. 이렇 와야되고, 한야되고 태풍이 온다 그랬는데, 비는 아직 안 오는데, 바람은 여전히 셉니다 음. 을 마시면서 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아침 <웃음> 거기에 맞게 오픈하면 되죠 쌤 머리는 이쪽에 주 <웃음> <자, 고장해. 웃음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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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биби. Это будет супер. Давайте, пойдём. Э. Биби. Пойду. Угу. Погодите, я где-то. Угу. Boom. 물이 엄청 많았고요. 그리고 숭어. 숭어도 봤고, 그리고 돌돔도 봤어요. 아, 리요 엄청 이뻐요. 이뻐. 아름다워.